자 어저께 제가 이거 팀을 보고 또 상대로 그 첼시랑 해보고 난 다음에 와 다시 돌돌돌 첼 맞나? 돌돌돌 에이시밀란 첼시 첼레알 MC단을 그 다음 에 다시 첼레알 그 다음이 첼시 그 다음으로 첼 여섯번째네요 분명 저 과거에 야, 언제쯤이었나? 분명히, 저가, 자, 약, 세달 전. 약세달 전. 영상 좀 들어가보면. 약세달전내팀 보면은, 내가 무슨 팀이었냐? 아, 세달 전이었네? 세달 전에 일단 첼시 팀이었네? 그러면은, 요게서, 한, 2주. 2주일 뒤쯤. 세달전에 일단 첼시였어요 제가 그랬다가 지금 제가 좀 유튜브에 안 올렸긴 했는데 또 이제 보면은 그 다음이 내가 첼시 다음이 첼리알이었을 거야 2주 뒤에는 첼시에서 또 이제 덕배 덧배, 페드로에서 덕배로 바뀌었어 그때 아마 몸싸움 이슈 때문에 덕배로 바뀌었을 거야 그러다가 또한 2주 2주 정도 지나서, 여기로 들어가자. 2주 정도 지나가지고, 내가 아마 MC 단일로 됐을 텐데. 지금, 약 첼시로, 한두 달? 두 달에서 세달 만에 다시 지금 첼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 사이에 세두달 만에 내가 팀 변경을 갔다가, 팀가를 몇번한 거야 도대체? 어, 왼쪽이 아마 우리 팀일 거야. 어? 어 생각보다 첼시 오래 있었는데? 아, 첼리알이야 첼리알이다. 에델의 밀리탕 리디거, 크로토와 테오. 여기서부터 이제 첼리알이 됐죠. 아자르랑 부트라게이라자 이게 불가 언제냐? 한 2주에 한 번씩 그냥 팀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2주. 그 다음에 2월 15일. 월클 2부. 제팀 MC 단일. 그 다음 MC 단일. 그냥 첼시에서 첼리알로 갔다가 MC 단일. 거기에다 다시 또 이제 첼리알로 이게 복귀한 지가 거의 한 3월달 다 달아서. 아 이게 진짜 역사다. 이건. 이렇게 다시 또 3월달 다 달아서 아마 내가 첼리알로 바꿨을 텐데. 그쵸. 첼리알로 다시 왔죠. MC 단일이 심각함을 내가 깨달았거든. 그래서 일단 첼리알로 붙으라겠요 그, BTV 쓰다가, 부트라기뇨, 그때 좋은 기억만 남아있어가지고, LN으로 썼는데, 아, 스피드, 위치선정, 애매해. 거기에다가, 밸런스를 바랬었는데, 그때 밸런스 때문에 BTV를 사용했던 거였거든요? 진짜 애가 버텨주는 극이 있어가지고, 근데 LN은 못 버티더라고. 음. 그렇게 해서 저렇게 점점점 바뀌면서, 이제 내 팀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호돈으로 바꾸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냥 이제 에덴나자르 어, 에덴하자르가 짜장나서 루이스 피구로 바꿨다가 이것도 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면 루이스 피구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일단 아이들이 좀 많이 보이네 어, 어. 야, 루이스 피구 이렇게 쓰고 있다가 루이스 피구가 침투를 너무 안해 거기에다가 여렌테 수비? 아 뭔가 안되는 것 같아 공격? 말이 안돼 그냥 발락? 이거 꼴결 안 좋아서, 아, MC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 아, 옛날 그, 아자를 느낌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고, 태호는 계속 호카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생각보다 22 치고 수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공격도 이상하게 애매해서, 음, 바꾸려고 했고, LH 호돈. 아, 침투를 안 해. 그냥,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또 영상 올렸죠. 유튜브에. 음.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중미, 아니 공미, 블리트 슈팅, 어... 그냥 공미로 쓰기엔 너무 아쉬웠던. 음, 이 팀은 그래서 좀 제가 감 광탈해가지고 억가라면서 좀 연패를 달렸지. 어, 그래서 아까 월클 2부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고, 드디어 이제 월클로 올라왔죠. 이렇게 해서 아자를 들, 들고 들 오니까, 이제 월클로 올라왔어. 그렇게 해서, 일단 MC 아자르랑, 그 다음에 조콜 호돈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 다음 그 다음 팀 다시 돌고 돌아 첼시로 아 내가 갈팀돌 도시 몇번돈 거야 야 불과 세달 전에 첼시였으니까 첼시 돌돌 돌, 돌이다 어돌돌 돌이다 돌돌돌첼와어윤터리아이 아, 드디어 다시 돌아온 리턴 돌돌돌첼아 이거 거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게 여기에서는 토모리였지만은 티실로 바꾸고 M C 세여 챔코가 아닌 캡셋 채 거기에다가 이제 EBS 골리트를 데려올 생각이긴 한데 어 B P 비싸가지고 B T B로 그대로 쓸것 같고 리제도 다시 데리고 왔고 조콜이랑 이렇게는 그대로 음. 그 다음에 다시 크루토와 팔아 버려 그냥 에드하르 맨디 됐고 다시 돌아온다. 진짜.. 어..이게.. 이게 맞는 것 같아 형 오늘따라 잘생겼네 형 같은 경우는 그럼 평상시에 못생겼다는 거야? 뭐야 일단 공격이나 좀돌려볼까요 첼시 진짜 맨날 첼시, 레알, 대한민국, 바이은 미넨 아니면은 거의 안나와 진짜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첼시 태고실바 있는거 보니까 진짜 첼시네 아세오첸 고레마이다 EBS 아자레나다 페드로 그러니까요그 네개 팀이 진짜 거의 자주 나와 저 중에서도 이제뭐첼레아이나 아니면은 진짜 바에르미는 첼시 바에르미는이거나 그런 느낌으로 5위로 아니면은 보이샤..좀..음.. 진짜, 음. 진짜 가끔 가다가 처음보는 팀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주 가끔 아..아까.. 바이은 미넨 첼시는.. 그건 좀..근데 신박해 바이런 미는 첼시면 리디거 수비로 갔다가 일단 스트라이크 무조건 레반도프스키 쓰더라고요. 레반, 발라, 블리트 센터 써주고 레반이 근데좀 너무 사기라서 히퍼 크루트아 쓰고 무조건 수비가거인 자원이 많다. <웃음> 호던 근데 제가 호던 좋아하는 이유 요거임 심투가 그냥 미쳤거든 라자르가 제대로 올려주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버려 아 맞네 키미도 쓸수 있네 키미 고레츠카 내가 만약 진짜 돈이 많았다 레반도프스키 스트라이커 쓰고 키미 고레츠카 바로 쓰고 갑니다 진짜 한락 무조건 써야되고 키미 고레츠카 굴리트 스트라이커 레반 게임 끝났잖아 수비 이미 다 끝났고 키퍼 프로토아 개사기지 만에 그나블이 그렇지 조콜 쓰고 조콜 쓰고 뭐 페리시치나 그런 선수 갈수 있으니까 뭐 윙어도 진짜 빠따, 레반, 맞아요. 와. 진짜, 레반도스키한테 받아봤는데, 아 나무죠. 깝. 아. 진짜, 진심 인정. 어. 그, 마네랑 그나블이 좋긴 한데, 솔직히, 걔네들 ZD가 안 돼. 문제는. 아, 깝. 걔네 ZD 안 돼서, 데트니랑 크로스도 안 돼. 만화라 만해랑, 어. 그래서 차라리 쓸 거면 조콜, 페리시치, 윙으로 쓰고, 그냥, 진짜 가운데 굴리트 쓰고, 고레츠카랑 발락 쓰는 맞아. 그 다음 윙백 뭐, 키민이나 다른 애들 뭐 써도 되는데, 어. 거의 뭐, 리제. 리제를 좀 쓰는 게 괜찮고. 아, 이거, 이거 근 내가 너무 울린 근데 그거는 한번 봐야겠다. 저가 레바는 여태까지 거의 안 써봤거든요? 레바는 진짜 한번 봐야겠다. 와. 맞다, 지렸다. 발락이지? 와, 무회전인가봐서. 미쳤다 부왕 카드라도였네카드라도가 저정도라고? 계속 주고 어어? 와..셉챔 뭔데? 하이 <웃음> 내가 사용하는 셉션 저 정도 아니었는데, 저러지 않았었는데, 뭐지? 아, 미쳤네. 아, 왜? 해뱀 뭐하냐? up The birds have just begun 이게 램파드지 음. Frank r a m p a r d 괜찮다 다시 봐도 지금 세우챙고 괜찮은데? 아아나또 금탑 받으면 안되돼데 진짜 세오챙고 갈 거면은 진짜 나 저거 안 된다 어. 안돼나 다시 첼실로 돌아갈 순 없어 어. 또 저렇게 좋아도 세오칭코는와씨 하이 씨 <웃음> 저렇게 좋아도 세오칭코는헤드가안 좋아 어 안돼 안돼 헤드가안 좋아 제 내가 호돈을 쓰는 이유 그리고 제 몸싸움도 안좋음 등딱 안 됨. 들어가세요 그냥 어. 이렇게 그냥 각을 벌려주면 들어가야지 그냥 아 와, 뭐야 야, 설마 세우친코레라아아 매혹의 은빙님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설마 세우친코 아, 헤더가 되네 와이 헤더가 되네 세우친코가아 시참하고 싶다고 시참 시참 좀 비싼데 아 아 까비 야 근데 셉첸 맛있다 <웃음> 이럴거면 나 그냥 차라리 셉첸 갈까 진짜 아아또 나를 저렇게 설레게 만들어주면은 아나 진짜 못참는데 저거 하, 셉첸 나 진짜 다 써본 사람으로서 아 진짜 셉첸 z d 그 랑그맛 알지 위치선정 또한 지렸고 하지만 내가 호돈을 쓰는 이유가 당시에 안좋은 그 몸싸움과 함께 등딱 그게 절대 안돼서 내가 세첸 보냈던건데 근데 다시 또 저렇게 나를 설레게 만들어주면 내가 아... 별 이유가 없는데 아... 진짜 이거 좀 아... 짱나네 벤치렐이랑 또세첸 아... 아... 아쟨 덕배 아니냐 쟨 덕배다 아, 땡기네 아 이거 급땡기게 만들어버리네 아 이거 진짜 셉츈이 다했다 와 호돈도 호돈인데 저건 진짜 셉츈이 다했다 상대 헤더가 안되네 라고 하자말자셉츠이 헤더로 꼴을 넣어버리니까 이거 뭐 이건 안가면 역적될것 같은데 진짜로 아이 땡기네 이거 오케이 방송 바로 켰구요 가봅시다 오늘 그리고 팀다 음, 데려왔습니다 다 데려왔는데 제가 봤을때 3300억이 안될줄 알았거든요 3300억 200억 이렇게 안될줄 알았는데 와 구단같이 떡상했습니다 자 방송 진행좀 할게요 제꺼 드디어 이제 3200억 지금 10억이 좀 줄었는데 3200억 돌고 돌고 돌고 돌아 드디어 첼시로 왔습니다 일단 성능 제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아까전에 좀 봤는데 레벨링 좀 올린다고 이렇게 봤는데 미쳤습니다 어. 일단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세우첸코 제가 그때 당시 MC 6카 그 다음에 LH 7카 이렇게 썼었는데 세우첸코 그때 당시는 좀 호돈보다 못하다 해서 제가 호돈이나 부트라겐을 이렇게 옮겼다가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캡 5카 세우첸코를 리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아고 실바 이 친구 데려온다고 제가 무려 850억을 썼습니다 854억 어. 855억이 샀어요 이친구를 그러고벤칠를벤칠같은 경우도 지금좀 가격이 떡상했죠 어 이때쯤에 샀어야 했는데 58억이 샀습니다 어. 근데 골리제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친구도 좀 팔았었다가 제가 했는데 이친구는 5카를 샀었다가 팔고 6카를 샀죠 음. 이렇게 해서 69억 이렇게 샀고요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제 3200억 제 앞자리 숫자가 달라졌다는 점 음 거의 3주만인가 2주만인가 이렇게 또 2천억 찍은지 얼마 안된것같은데 벌써 3천억을 찍고 진짜 와무리 봐도 하, 좋네요 어 이렇게 해서 한번 팀체감 좀 이제 앞으로 좀다 볼거고 오늘 어차피 MPTI라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벤트는 다참가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식경기 좀 어느정도 올려놓도록 할게요 집에서 한거랑 또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친선으로 일단 손좀 풀고 다시 I'm here only because you s t a l l won't ever let me go